아니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웃음> 유형이 맥북으로 하겠대요 굳이 맥북으로. 차이가 엄청난 방법을 찾아냈다면서 맥북으로 한다 고막 혁명적인 방법이라고 막 하는데. 아 뜨거, 뜨거, 뜨거, 뜨거. 아이 만지지 마라. 말아봐. 저희가 살짝 사치를 부렸어요, 여러분. <웃음> <웃음> 또 와, 사치를 부려. 돼지갈비, 소갈비를 먹을까하다가 소갈비로 정했습니다. 근데 6천 원더 비싸더라고요. 1000원이나 비싸죠? 근데 이거 먹으면 나 굉장히 더워질 것 같거든? 어, 그니까 어떡해? 아 근데 솔직히 이거 우리 열어놔도 되거든? 근데.. 누구 지나가시면 어떡해? 그니까.. 매니저님 지나가면 그냥 못본척 <웃음> 해주세요 매니저님이랑 저희 <잘> 구입할게요! <웃음> 참, 여기 여기.. 여기 미 <웃음> 감사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돼? 되... <웃음> 멋있 했는데? 그 아예 떡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달 와우! 오늘 미션이 있죠? 네. 어, 미션이 이제 또 갈비. <웃음> 예쁘게 먹고. 예쁘게 갈비, 예쁘게 먹기. 왜냐면 <웃음> 에이, 진짜 뭐 하는 거야? 좀. 실패, 실패. 갈비, 예쁘게 못 먹어. 오늘. 아니, 집에 가지 마. 기다려봐. 실패야. <웃음> 좀, <웃음> 형, 사고 좀 아치면 안, 안 돼? 이건 <목소리도> 뭐 닦은 거야? 왜? <웃음> 대 <대답은> 답을 안 해? <있네 웃음> 아니 왜? 뭘왜잖아만 깨끗하면 안 되지. <웃음> 야, 그 거야? 뭐? 아, 형 형이... <웃음> 아, <형이> 이거 세팅해야 잖아했잖아 <웃음> <웃음> <가위 가위 웃음> 아니야. 아직 아니야. 가위 <웃음> 가위 바위 하자. 바위 하자. 아니야. 내가 거 <목소리> 여러분이 또 섭섭해하실까봐 탕수육까지 있어요. <목소리> 그래서 <그냥> 섭섭해하지 마세요. 섭섭해하지 <목소리> 마세요? <웃음> <목소리>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소스는 누가 따요? 그건 솔직히 형이 따자. 그래도 양심이 조금 있어. 야, <목소리> 그럼 너 이거 내가 누가 가져왔어? <목소리> 누가? 이 책상 <목소리> 누굴 <누구> 거야 그러면? <목소리> 그래, 그렇게 시작하면 우리. <목소리> 어. 아무도 없어 그냥 끝나. <목소리> <끝나고. 목소리> 제가 동생이니까 제가부터 먹. <목소리> 제가, 제가 먼저 먹겠습니다. 그럼 이제 동생 아 예쁘게 먹으세요. 예쁘게 먹을 거예요. 야그 내가 먹을라고. <웃음> <웃음> 아니 형 해. 아 내가 버린. <웃음> 저 도우면 잠깐 나갈 수도 있으니까. <웃음> <나 수술을> 먹다가 <웃음> 잠깐 나갈 수도 있으니까 더위 분들. 축배를 끌어라. 축배. 먹기로 했잖아 <웃음> 아 야, 이거 다리가 나오니까 민망해서 못먹겠네 저희만 먹어 죄송해서 어떡해요 진짜 죄송하긴 해요 죄송아 뭐해 하지마 진짜 하지마세요 왜? 지금 무슨 만행을 저어 주는지 아세요? 탕수육 소스에 탕수육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어. 그게 좋다고요 취향 존중해드릴게요 다 다르니까 근데 저랑은 탕수육 못 드시네요 그러면 야 근데 매운맛이진고그지김선은더비밥은 <웃음> 해명하라는데요? 혹시 오디오가 나왔었나요? 언제 그랬죠? <웃음> 언제? 나 들었어 아까 응? 왜 모른 척해? 안 그랬어요. 김서영, 나왜해명하네요안 그랬다니까요. 뭐 증거 있으세요, 여러분? 자, 우리 선우 콩 먹어 콩. 아, 자, 자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너콩안 먹어? 아예 하지 마시라고요. <웃음> 너콩안 먹어? 그만 하시라고요. 아, 지금 지금 큰일 날 소리야. 그렇게 콩 먹어. 비타민 콩 아, 자반. 하지 마자.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진짜 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네. 동죽은 안 먹는다 이거야? 아니 저저 그만 그마... 치다, 콩만 딱지다 이거야? 아니 저 그만 보고 싶으세요? 그만하세요. 왜 저는 콩자만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왜 왜? 진짜 절대 안 먹어요. 왜 왜? 이유가 뭐야? 콩이 싫어요. 그냥 콩이 싫어요. 형 토마토 싫죠? 똑같아, 진짜 똑같아. 우는거 봐라. <웃음> 우는거 봐라. 아 미안해. 미안한데 난 진짜 토마토. 마음 쓰다듬어줘. 형이, 아형토 형이 마음 쓰다듬어줘. <웃음> 미안해 이건 뭐야? 밤이 있네? <웃음> 뭐야? 딱 선우 <서는> 밥상이네 여기가 <웃음> 여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근데 고구마도 그냥 고구마 먹는데 s 하고 싶어? 밥이 먹고 싶은데. 저저저저 저도, 저도, 저도 바뀐 거알아봐봐요 빨리 여러분 저저저저저저 저도 s 저도 바 저도 저도 바뀐 있있요요여분분 맞춰봐 목이이아목이이바었잖잖아아럼맨맨바바 the 바 a r k I'm g o i n 학교 가야 되신다고요 내일? 여러분 그러면 끄세요 끄고 주무세요 왜냐면 브이 앱은 다시보기가 있잖아요? 친절하게? 근데 브이라이브가 라이브가.. 브이라이브가 그냥 이름이잖아요. 그게. 그죠. 브이 앱에 브이라이브.. 이름이죠. 근데 브이라이브가 생방송이기 때문에 라이브인거죠? 네. 그래 걸요 그래. 근데 다시보기때문에 브이라이브.. 브이 아니야 그냥? <웃음> 그럼 여러분들 브이 하세요 브이. 네. 가셨어요? 맞네 애들아 갈비찜 정보좀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어딘지 어디, 알려주세요 근데 그러다 광고 들어면 어떡해요 해외배송은 아마 안 될걸요? 청주, 청주는 갈걸요? 음. 찬이야 나랑 결혼하자 내가 스포츠가 사줄게 저차 별로 가셔 없는데 근데 꼭 찬이 형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 매력세 또.. 그건 아니죠. 근데 제가 아니다. 찬이형은 매력있지? 뭐야? 뭐 <웃음> 김선는어강이냐고요 그냥 어인데요? 그냥 김선는 어예요 그럼 형은 뭐야? 형은 이응이야 그냥 아니지 그냥 이응이라고 나는 그냥 어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웃음> 나는 그냥 그냥 이응이에요 나는 어깨 그냥 쩜이에요 쩜 아니 나는 어깨 뭔 소리 그냥 깨죠 깨 하나 봤는데 아니다 아니. 네, 알겠알려줘겠알려줘아니니다다아니다아니이니니야아 네, 아니. <웃음> 아니. 그냥 아니형 셔츠 도깨니리같다고 도깨구리? 예쁜 거거든요. <웃음> 도깨구리 예뻐 요 색깔. 도깨구리 이쁘진 않죠 보통. 도깨구리 색깔 예쁘잖아요 인정. 찬이 옷 어디서 샀냐고요? 여기서. 어디 우물 같은데 가시면. 여기서요. 항상 제가 이 브랜드 이름이 써져 있으면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왜또 밝은 거야 이렇게? 진짜 문제네. <웃음>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지 말아야 했는데 난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난 바보가 돼버린거 여러분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아니 아... 내가 한복을 마시는 동안 말안 해주잖아? 이거 흥꾸거그 예전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건 제 친구가 겪은 실화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거짓말을 챙길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웃음> 전 진짜라고 들어서 그 친구가 경험한 걸 말해줬는데 이제 막 예전부터 귀신들은 거꾸로 행동한다 하잖아요 <웃음> 왜 웃어? 아니 해봐 왜 웃냐고 아니 야 아니 왜웃는지 말해봐 어? 나 지금 기분 상했어 <웃음> 아니 그럼 들으면 더 상할 수도 있어 그냥. 아니 왜 해봐 빨리 말해봐 아니 해봐 일단 해봐 아니 말해봐, 아니 말해봐. 아 일단 해봐 아 말해봐 빨리 아 일단 해봐 말해 아, 해봐 라고 아, 말해 말해 아, 해줘 해줘 해줘 해줘 궁금해 아 생각보다 너무 재미없어 아이나 방금 <웃음> 시작했는데요아 그러니까 예봐. 해봐. 어, 해봐재밌으면안 <웃음> 되지 무슨 얘긴데. 성공한 거야, 그러면? 어, 했지. 아직 근데 시작 다안안 아, 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내가 그 영화 거. 형 처음 들어가서 보면은 그 처음 오프닝 씬 보고 재미없어서 나와? 아. 밤밤밤 이런 거 보면 나와? 아, 근데 나는 보통 이게 그냥 그 사자 의류로 하는 거 있지. 어. 그 사자가 더 재밌더라고. 근데 이게 약간 사람이 길고 그래? 재밌어. 아직 사자 안 나왔어 아 그래? 어. 아 몰랐다 몰랐다 어. 예고 정도? 어아 상가형이 기분이 <웃음> 나쁘네 아 오케오케 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형이 미안해 내가 네, 미안해 시작하자 안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귀신들은 거꾸로 행동한다 했잖아요 <웃음> 형, 나 말하는데 내가 재미없어서 못하겠어 <웃음> 그 너튜브에서 귀신은 거꾸로 행동을 한다 해서 그 흔한 거 있잖아요 막그주 기둥은? 그거막 거꾸로 읽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소비가 됐던 그런 거를 영상을 보고 그 친구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이제 되게 어두운 새벽에 집으로 이제 아파트로 걸어가려고 네.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집을 가려고 하는데 아파트면은 이렇게 경비실 옆에 있고 현관이 이렇게 있든요 그리고 유리문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친구가 이렇게 앞... 걸어가는데 어나 듣고 있었어 듣고 있었어 어 거기로 걸어가는데 응. 어떤 할머님이 계시는 거예요 장바구니 뭐 같은 걸 들고 현관에 이렇게 딱서 있었대요 멀리, 좀 멀리서 친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응. 그 현관에 이렇게 할머님 가 그냥 불딱 펴져있고 현관 쪽에 유리문 앞에 할머님이 이렇게 서 계시는데 갑자기 그냥 뒤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아, 생각 없이 생각 생각 생각 뒤로 이렇게 갑자기 불이 딱 켜져서 그래.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뒤로 걸어가면서 계단을 뒤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내려갔대요. 그래서 친구는 거기를 오케이 그 할머니 섭외하자. 오케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마지막 로드킹덤 무대 그 할머니 섭외하든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자기 집인데 너무 무서우니까 왜냐하면 할머님이 갑자기 이렇게 장거리들 오케이 가만히 전화하자 가만히 전화하자 선 지금 전화하자, 선호야, 좀 전화하자. 할머니 저렇게 내려와서야 그것지 이 여러분 그신기한게 아닙니다 네, 전화하자 신기한 건 너무 무서워서 이거 어떻게 전화 핸드폰 해서 어디니? 집을 못 갔대요 그래서 친구 집에 전화해서 친구 집에서 자고 그리고 끝났어요 하, 여러분 그 할머니 보신 적 있어요 그 전화번호 한번 근데 번. 하나 의문이 뭐냐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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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저희 섭외하겠습니다. 한번 위에 보시면 연락 주세요. 무너크 하신 거라고요. <웃음> 자랑나온 할머니라고요? <웃음>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거 하면 귀신 붙는데 그럼 그 분도 저희가 할게요. 사배할게요. 그 할머니랑 같이 콜라보로. 형겁 없어? 아, 그럼요. 싸나게 아니에요? <웃음> 침대 밑에 음. 귀신이 있는 게 무섭겠네. 사람 있는 게 무서워. 아.. 귀신이 무섭죠? 그렇죠. 귀신이 무섭지. 아 사람이 무섭지! 침대 밑에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 무서울 수가 없지, 당연히. 형 장롱 열었는데 내가 있는 게 무서워, 귀신이 있는 게 무서워. 너가 있는 거. 아, 귀신 얘기하고 어깨 털어줘야 돼. 저는 근데 장난 아니고 졸업 사진을 지워 버리고 싶어요. 웃으면서 찍었어? 오 웃으라 해서 <웃음> 그 배경 화면이라고는 뭐 하시는 거야, 지금? 기친도 나오고. 아, 이거 나오네. 이게 아니야. 이거야. <웃음> 우리가 이거 제목 정하자. 더비 더비 문제 자신감이 넘쳐 선우 졸업 사진 지금 올려 줄까? 아, 진짜 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웃음> 여러분 이거 아 아니에요. 아 진짜 귀여워. A f 아 얘기는 하지 마. 얘기는 하지 마. 이건 도 뭐지? 몇시 일어날 거냐고요? 그냥 천천히 일어나서 또 저희가 이제 또 파이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파이널 준비도 하고 <웃음> 그때는 정말 생방송이라서 또이 라이브의 묘미 브이라이브처럼 저희가 생방송으로 무대를 해야 돼서 또좀 색다르게 또 저희가 해야죠. 선배 음. 졸린 것 같아. 그래도 아까 소우가 무서운 얘기 했을 때 보다 안졸리거든저 그때 진짜 졸아가지고.. 나 근데 형나 이런 거 되게 다 저축해놓는 거 알아? 어디다? 여기다. 가 어, 네? 그래서 하나씩 배가 퍼질 거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 알았지? 이게 난... 무서운 얘기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냥 다시 하는 거야? 아니 일종의 경고일 뿐이야. 아 화해하려는데요? 화해하자. 미안해. 나도. 뭐야? <웃음> 사과해. 왜? <웃음> 사과해. 이거는 미안해라. 아뭔 사과를? 사과해! <웃음> 뭐야? 봐봐. <웃음> <아니 방금 더! 웃음> 아 방금 도아 맞다. 그건 뭐야? 그것도 세명이야나 <웃음> 오늘 <웃음> 낮에 자는데 안 대쓰고 자는데 <웃음> 발 간지럽히고 머리 띠고 잤잖아. 내가? 창미지 나 아니야 형이잖아. 뭐왜 꿈꿨어? <웃음> 와, <웃음> 저 안대 끼고 자는데 자꾸 뭐야? 누가 밝은 점을 피고 머리를 팍팍 때리고 막. 그래서 안대 벗고 이 있었는데 유영이 들어오면서 갑어저어저저 이르더니. 아 그거는 제, 머, 제 아니, 머리 잡고. 그래. <웃음> 응, 이 손을 갔다 올게. 이거 갔다 올게나 와자. 저는 누워 있다가 <웃음> 그 머리 성인이라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흔들리다가 그대로 쓰러져서 잤어요 이렇게. 엘사 빠 아니 그 앞에는 창민이야 진짜로 아니 창민이랑 밥 먹으러 가는데 밥뭐 먹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은 <웃음> 같이 가겠다 <웃음> 선우야 택시 3분 나왔어 빨리 준비해 하고 있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니 나는 방금 밥 먹고 왔어 <웃음> <웃음> 같이 갈 것처럼 다 하다가 그 그건... 제가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나왔어요. 보면 가려고. 근데 이제 신발 신을 으 주면 이제 갑자기 막 소리를 엄청 지르는 거예요. 상민이가 선을 괴롭혔나 봐요. 선은 안잴 쓰고 있는데. 근데 진짜 제가 제가 진짜 운이 없는 게 뭐냐면은 아 선을 괴롭히고 구나 선한테 가야겠다 했는데 상민이가 딱 도망쳤는데 내가 문 앞에 딱서 있는데 선들 안잴딱 벗은 거예요. 뭐야? 야 약간 이런 입장에서 가는데 뭐야? 근데 또 상민이 아시죠? 뒤에서 막. 난 당연히 형인 줄 알았지. 그리고또 그러니까 결국 또 자기도 할거 하고 갔어. 아 그래서 위험 의심받은 김에 너무 억울하잖아. <웃음> <웃음> 괴롭히지도 않았는데. 그런 마인드로 갖지 말라고. 근데 이 하트가 너무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제가 야! 야! 갈게요. 강랑해요 더비 안녕